승리시 5,000원 이건 뭐 참지 가자 아니야 원래 이럴 때일수록 분 끄고 해야돼 절대 지금 유튜브 각 잡고 녹화 켜서 그런게 아니라요 <웃음> <웃음> 절대 제가 지금 아 이거 유튜브 가게도 하고서 녹화 켜서 부금을 끌게 아니고요 절대 제가 편집할 때 편하게 편집하려고 부금을 끈게 아니라고요 예예예 아예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럴 땐경건한 마음으로 비워야 된다고 <웃음> 아승리씨 5천원은 근데 못참지 근들저 나가야 돼 나가야 돼꽉 나가야 돼꽉 나가야 돼, 꽉 나가야 돼. 오케이 okay.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뭐야 피왜 저래? 근데 이겼어? 요 이번 방 느낌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근데 저거 좋아요 저걸 살았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쩔어요 어 그거 중에 유닛 올라간 걸래 전 유닛 올라갔는데 뭔가 쩔어요? 멋져요 멋져요 아 식물 위치 안 좋아요 이러지 말아요. 아 저기도 자씨 예요 아 자예 1족이라니 이러면 쏘쏘 쏘쏘 제발 먹어라 나 들키지 말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<목소리> 좋아요 좋아요 초반 되게 이겼어요 내가 어 선빵 <웃음> 내가 더잘 쳤어요 됐어요 됐어요 <웃음> 좋아요 좋아요 선빵 내가 잘 쳤어요 그럼 된 거예요 이스마운에 제압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다 가자 깡깡 <웃음> 할수 있어 깡깡. 아, 톡방 못 맞췄어요. 아쉬워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<웃음> 오, 관학교대 이런 글렀다 아, 어, 50원. 만나서 가야지. 어. 아니야. 아직 아직. 근데 모르거나 더블 킬이잖아. 어, 모르거나 더블 킬이네? 개꿀. 이 이러면은 괜찮아요. 자이라 자이 자자 자희를 자야. 자이라 자야. 오케이 자야. 자야가 키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 자시라 다 헷갈려 샹 여기 다 자가 들어가는 거야 죽받다 밀어놓고 느낌상 자. 여기다가 시야용을 하나 해놓고 상대 정글이 뽀, 아 뽀삐정글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오. 뽀삐정글 그러면 은 여기다 가와드 하나 툭해줘도 좋지 <웃음> 열심히 맞아라 짜쩌 나도 덩쿨로 묶을 수 있다고 너만 속박이 있는게 아니야 아이씨, 어, 아까 너러면 대처를 못 해가지고 그냥 묶이고 나서 올라, 올라, 올라, 올라. 얘는 그냥 어, 나플이 있다. 어, 이론 저게 안마 저, 어, 죽는다. 도대체 안죽네 근데 힐 빠졌어? 이런 저걸 불실해 아. 신발 제와드 이런 2데스라니 아씨 이러면 이기기 힘든데 그래도 킬은 전글에 먹었어 아씨 이상한데 아, 지금부터 잘하면 될까 지금부터 잘하면 아직 이길 수 있어 그런거랑 아, 진정하자 5천원, 오천, 5천원 5천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아, 진정해 침착해 진정? 음... 진정은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침착해 할수 있잖아 충분히 쟤는 왜 큐를 저딱 꼬라박지? <웃음> 이애가 살짝 안 돼요. 내가 이 꼬라박는 거랑 똑같은 건가? 그녀의 판단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쩔 수 없겠지. 라인 당기자는데 당겨야지 그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. 피츠 하면서 땡겨야겠다. 그러면은. 응? 기대돼요. 빵할수 있어. 이기면 5천원이잖아. 빵할수 있어. 빵 생각해 5천원이면 떡꼬치가 몇 개야. 어 내려. 열. 열두 개. 야 떡꼬치가 열두 개면은 충분히. 어? 할볼만에어 내가 먹었어 야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야 야 살았어 살았어 어? 어? 엄마 엄마 나 살았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안 되겠다. 나, 나, 나, 나, 나. 나 텐션 올라가자겠다자다 <웃음> <목> <웃음> 텐션 올라간다. 복문자다, 복문자다. 절대 다다. 신발 뽑아. 그리고 제어 와드 사. 됐어, 됐어. 할수 있어!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오! 오, 잡히겠다. 잠깐만, 트다 어마만 벌써 다 어떡해. 잡힌다. 아니, 아이고야. 괜찮아. 할수 있어. 어, 아, 느나 어떻게 살았지, 방금? 어, 패 아, 부시지 마. 아, 괜찮아. 하나 더 사왔어. 괜찮아. 하나 더 사왔어. 긍정적으로 <목소리도> 생각하자. 하나 더 있어. 그러면 이걸로 이렇게 톡 설치해주면 되지요. 어. 아 씨.. 방금 설치했는데. <웃음> 그냥 맞아주시겠어요? 방금 설치.. 거기 했는데.. 적을, 적을. 그리고 와드 설치하시면 좀깰 건데. 너만.. 너만 너만 와드를 깰수 있는지 아세요? 저도 깰수 있어요. 이씨.. 포션이나 사울 걸. 아프다. 왜 이렇게 간당한것 같아, 나 지금, 진깡안 돼, 킬 먹었으면 죽지 말아야지. 깡안 돼, 죽으면 안 돼, 지금. 죽지 마! 할수 있잖아? 어, 나, 나이 더블리 치안 하고, 쇼치 네 이런, 만화 손에, 만화 손에. 쌩. 맞아 나 저거 승물 <웃음> 큐러 지우는 바람 처음 봤어 좀사회좀 거리두기 견제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조이다보면 한 번쯤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나 슬슬 저마다 뒀는데 싸운다, 싸운다, 싸운다. 까만 싸워줘야 돼. 너 같은 팀이잖아. 니팀 네 버려, 버리면 안 돼. 정신 차려. 왜 가만히 있었어? 아, 속박이 없었다. 아깝다. 방방이나 타이자 아시가 방방이나 타. 아, 아파요. 아파요. 아파요. 위에서 뭐 내려올 것 같아요. 무서워요. 나저 지금 잘 끌어당긴 것만 맞아도 죽을 것 같은데? 아 근데 풀이 있구나. 아 풀이 있으면 살수 있어. 살수 있어. 그럼 집 가자. 원델집 간다면 집 가는 거지 뭐. 다 어? 이거만 사고 갈까? 양피지만 뽑고 가자. p 피지 오케이 Portable, okay. Tobble, touch your smell. 저거만 켜놓으면은 사는데 지장 없어 이 여기 하나랑 매지면 여기 하나 여기 분명 재화도 있고 위에 뽀삐가 있네 이런이런 이런 이거 빨리 포개고 도망가야겠다 이런이런 이런 또 오네 어? 뀌었는데 저러면 이런는 약간 희망을 보았으나 아닌 것 같을 땐 도망가야 돼요 요네가 있네 이런이런 이런. 와드가 있나 했더니 와드가 없네요. 근데 연애 왜 있는 건데? 연애 가! 아, 저기 약간 수업 저기 의견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. 내가 대신 맞아야 돼. 안 맞았나? 안 맞았으면 됐지, 뭐. 뭐하는 짓거리야 1대2를 왜 우리는 2대 어씨 아유 비에고도 왔어요 이거는 저기, 이거 어디서 나온거야? 잡아줘아씨 이거 제가 저렇게 들어올 줄 몰랐다 저렇게 나가고 어? 안돼 안돼 아 어떡해 아, 내가 죽어주면 안 됐었는데 아 망하면 미애고깡 정신 차려 3대스야 뭐? 상대 서폿보다 많이 죽었다고? 니가 그래도 서폿이야? 흥해줘야돼 잠깐 5천원이면 5천원이면 많은 걸할수 있어 5천원이면 매미 소바도 먹을 수 있어 잠깐 어, 아그 5,500원이었나? 어쨌든 먹을 수 있어. 잠을 게했습니다 약간 강해져. 또 죽여. 상대 모르가나 생각보다 못하잖아. 할수 있잖아. 어? 약간 아, 할수 있잖아. 할수 있으면 해줘. 아와도 잘못 설치했잖아 퍽땅 와드를 왜 저렇게 설치한거야 진 아름답다 아름다워 눈물 없이볼수 없는 와도 위치다 진짜 <웃음> 우리 층에 전쟁 났다 전쟁 났다 뛰어가자 가면 뭐라도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가도 되겠다 했는데 올라가야 되겠다 했는데 내려가야겠다. 이런? 예, 사람의 마음은 갈때 같다고 했어. 아이, 샹너 진짜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자해가 올라올 것 같아. 그러니까 나올도발하 가야지. 죽지 마. 아니, 불서에서 이렇게 잘 살아있어야지, <웃음> 근데 불서든 어디든 잘 살아있어야 되는 건 맞아. 생명줄이 뭘, 생명줄이 붙어있어야 뭘하던 말든 할거 아니야. 모르가나 안 보인다.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르 모르가나가 어딨는지 모르겠다. 됐다. 시작. 너이이 no. 네. 내가 또 맞을 줄알았냐니 네 속박이 어림없지. 어야 이제 속박 따위 맞지 않는다고 아마도 아마도 와드 세테는거다 반팔지 서주세요. 밑에 있냐? 없네? 어디 간 거야? 응. 빠져온 건가? 야! 빠졌냐? 저기 있네 왜 들어오지? 원딜님!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! 원딜님! 닉못했잖아요 원딜님! 원딜님! 원딜님! 아 원딜님도 같이 죽었구나 이런 정글러! 살려주세요 정글러! 2대4는 너무한거 아니냐고 2대4.. <웃음> 재밌다 진짜.. <웃음> 2대4.. <웃음> 2대 <4. 웃음> 2대 아 내가.. 리안드리가 있으면 해볼만해 어? 근데 리안드리가 없잖아 근데 팜 이기고 있어 왜지? 바텀 이렇게 개파..어? 계속..어? 계속 올 때마다 죽고 있는데 왜..왜 게임이 기고 있는 거야? <웃음> 왜 이기고 있는 거지? 바텀만 힘든 건가? 이 게임? 아 게임 이상해 이렇게..이렇게 이렇게 이기면은 기분 이상하단 말이야 약간 똥닦다망 기분이야 아 뭐라도 해야겠다 안돼 원들님 뒤지지마 내가 갈게 오늘의 숨만 마트어마어 스마트 마트마걸스마너스놀트봐마트스마 봐. 스마트 스마이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로간거 같은데? 맞네 어이 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 어, 시한 여기 영고 싶어! 왜 네가 여기서 나와? 형이.. 형이 왜 여기서 나와? 어상 영상, 영상, 영상, 영상, 영상, 영상, 영상, 영상, 했지? 말을 좀 들어봐야겠다 자,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이 말해봐 나 들어줄게 말해봐 빨리 네. 아이, 들어준다니까 말안 내네 이런 이런 아 방금 좀못뒀는데두명착묶고쿵쫙 올려가지고 꼬삐 하나 착깬 다음에 어? 잘까지 착 했으면은 아 내가 봐도 멋있었다 하면서 어 간만에 좀잡아자찬할수 있었는데 얼구야 죽는다 이구야 우리 미드님 죽는다 아이고야 저기도 죽는다. 아왜 이렇게 바빠 이번 판 그래 이렇게라도 뭐라도 해야지 깡아 말해 말해보라고 아니야 대화를 대화를 신청하고 싶진 않아 그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만지작만지작 거리긴 싫어 왜 우리 방금 전까지 이고 있는 거 아니었어? 갑자기 왜 썰은이야? 누군지 모르겠지만 썰은 어림없지 안 보내줄 거야. 저기, 뭐야 넌 아까부터. 나너 아까부터 나너못 죽일 거 같지 아이씨 못 죽이네 <웃음> 내가 너못 죽일 거 같지 어못 죽여 미안하다 너 기다려라 나 리안들이 뽑아온다 나천원 벌었어 기다려 기다려 나나너나 나, 나 기다려 나천원나천원 벌었어 나나 나, 리안 리안들이 뽑을 거야 기다려 앉아 기다려 견뎌어 딱 기다려 리언들이 뽑아와서 태워 죽여줄테니까 썰에 <웃음> 멈춰 아우. 그래도 얼마 차이 안 나네 눈 뜨고 보니까 내가 좀 많이 죽긴 했는데 아이야그러세요탑가져야될거 아니야 미드가 아이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라 기억이 잘어야 뽀빈 올러와 일로와 일로와 이씨 아까 2대4의 스몰 여기서 갚아주지 어디 갈려고 넌 뭐야 넌 뭐야 어 여기 이상한 있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씨발 이거 공포게임으로 만들어 보이는데 이제 제가 없어 여기 어디 왔어? 아프겠네 아나 진짜 싫어 나나 나 진짜 싫어 저저 저 백발 아저씨 싫어 에 아, 진짜 맨날 맨날 나만 괴롭혀 참나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 어 자이야 나 오씨 왜 2렙 체가나지 예전에 그 자이라가 아니라고 근데 너도 예전에 그게 아닌 거 같긴 하다 아 와드 설치했어 간다. 아 와드 술치지마 지워야 돼 그것도 내가. <웃음> 하지 마. 내가 지워야 돼. 하지 말라면 하지를 마. 어이안 보여. 인현니? 혹시? 난내개 깔게 깔겠어세명묶기오 묶었어. 흐흐흐흐 설명 웃기 묶었어. 왜 묶었지? 아 저만만 붙였으면 완벽했는데. 어 안돼, 썰엔 안돼. 썰엔 썰엔 안 받아요. 안돼요, 안돼요. 나는 썰엔 해주지 않을 거예요. 아 이길 수 있잖아. 어, 비고가 더럽게 좀 많이 센 것긴 한데 이길 수 있잖아. 싸우지마 제발. 싸우지마 싸우지마. 나 없을 때 싸우지마. 나 옷이, 옷이 없어 그러면은. 안돼 안돼. 안 돼. 나 옷이 없어. 옷이 없어. 안돼 안돼. 0안 0나없는 안돼. 나도 6 0 0 0지 마. 죽지 안 죽지 마. 0원지마6 0 0 0지마 나도 지마0 0 0원 나도 6 0 앉아 기다려, 앉아 기다려, 앉아 기다려, 앉아 기다려, 앉아 기다려, 앉아 기다려 넌 뭐야? 꺼져! 넌, 넌 나가 넌 뭐야? 기다려, 앉아! 울지넌또 뭐야? 너 일로와!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샹, 앞뒤로 아주 그냥 쌈싸 먹으려고 사람들이 그냥 북적, 부쩍 북적한 게 아주 그냥 시장이네 이 정도면 진짜 몇명 여기 사람이 있는 거몇 명이 지금 오 정말 바람의 드래곤? 이건 못 참지 뭐? 상대가 이용 3용 만든 거? 못 참지 으이씨 으응응응응응응응 어디서 오려고 어디서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먹었어 먹었어 그중에 먹었어 레전드 싸우나? 싸우나? 이건 못 참지 오케이 됐어. 야, 믿음이믿 님들, 걔 죽이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고. 난 믿음일 거야. 비켜, 믿음일 거야. 믿음이어보호차 파괴했습니다. 1년 전 마크 수업이요. 마크 수업을 서블... 1년 전엔 제가... 어... 1년 전에 내가 마크 했었던가? 아닌데 마크 한참 할때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1년 전이면? 밀거야 다 꺼져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난 버릴 걸 버렸어요.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.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. 미안해요, 살려주지 못해서. 어 뭐야 쟤왜이 안맞았어 아닌가? 풀렀다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너는 너네 팀을 버려서 문제예요 그냥 4월를 버리지 그랬어요 아 온다 온다 피고 어디 갔어? 갔냐? 가겠네 싸우지 말아요. 나 만화 없어요. 집가야 돼. 소녀다. 아나 택을 안 바꿔놨어요? 그대로 봐 집가서 바꿀게. 나 집은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. 넌날 버리잖아. 않아...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. 아 저체시에 바꿔줄게요. 근데 나못 바꿀 것 같아요. 이거 미드 막아야 돼요. 아 효녀다. 엄마 말잘 듣는. 됐지? 됐다. 어나 트위치 창 꺼놨어. 잠깐만. 보탑을 파괴했습니다. 잠깐만. 미드는 밀어야 돼요. 미드는 밀어야 우리팀이 좋아해요 이런 우리팀 처형당했대요 눈물이 나요 빨리 깡할수 있어 나 빨리 할수 있어 옳지 L 태그 바꿔 오케이 됐어 깡할수 있어 다시 이제 미드를 밀 거예요 와드 지워줍시다 아집 갔다 와야 돼 맞아 나집 갔다 와야 돼잠깐집 갔다 와야 돼나 3000원 있어 집 갔다 와야 돼집가다템포와 봐야 돼 야 집에 가면 틈이 잘잘 잘 나오겠다 제발 죽지 마요 원들님 내가 금방 갈 테니까 원들님 죽으면 내 마음이 찢어요 내가 죽지 마요 안돼 원들님원들님 안돼! 그 강을 건너지 마요 니마 아니가안 건넌다 아유 우리 원들님 짱짱 쎄요 사랑해요 어어어 어, 어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군이 당했습니다.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긴 했는데 고민 좀 해보고 버릴게요. 너나못 잡아요, 족밥. 하, 못 잡았대요. 넌날 잡을 수 없어요. 왜냐면 나는 강하니깐요 아클라다쿵 지금 없는데 안돼 안돼 미드 내려가줘야겠다 저 아닌가? 욕먹히는건가? 너나 못잡아요 엄마가 버릴건 버리라고 했는데 버릴걸 안버려서는 난 못잡아요 아이 치감이씨 하! 넌날 잡을 수 없어 아나클일 났다 궁 없는데 지금? 밖에는 묶어! 묶고 패! 오케이 독박 플레이! 오케이! 묶어 묶어! 묶고 패! 오케이 오케이! 아 우리팀 묶.. 우리팀 묶이지 말고! 오케이! 죽였어 죽였어 아이씨! 묶였어! 아이씨! 묶고 묶이는 거한 개! 아저 땅에 묶거라이상 여기 내가 봤어 비에고 없네 비에고 앞에? I see 비에고 You see 비에고? I hate hate hate hate 비에고 비에고 꼴받겠다 제가날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 어 뭐야 이걸 잡는다고? 잡을 수 있죠, 힘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케이, 아, 좋어 집가, 집가. 나집가서 템포 할 거야. 오케이, 좋았어.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, 가. 사랑해요. <웃음> 아, 우리 팀 분위기 좋아. 좋아, 좋아. 아이씨 아주 그냥 양방향으로 아주 그냥 괴롭히는 이제 사람. 못 들어와요. 나 궁쓸 거야. 너네 궁으로 길 막는 자이라 알아? 쟨 죽고 싶은 건가 모르거나. <놀던> <놀던> 오 씨야. 번나못 잡지롱. 니가 나 잡을 수 있어. 아 경기도 오 산이었는데 잘 봤네. 너... 많이 골 받았다보다. 오나 어, 근데 사람 죽였어. 어? 누가 내 손에 죽었다는데? 무지 이상하다. 누 누가 누가 죽었다는데 아닌가? 어 버런 버프세개 남긴 했는데 아니구나 두 개구나. 버런 버프 유지해서 미들 밀면 될것 같은데? 밀어 할수 있어.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. 소렌이 왜 나와? 세런친 사람 누구야 나와? 에 아니 탈로님 그러지 마요. 아 그걸 지금 왜 먹어? 밀어야지 언니. 아 아니 밀 밀어야 될거 아니야 저거를. 뭐해 밀어야지 이 양반들아. 아다 나왔네. 밀어야지 아아 아, 이거 아쉬운데. 쌍 중에 하나 정도 더 하나 하나 정도 밤틀을 까스텐데. 아 제가. 몰려갔으면은 그래도 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진짜 팀이스파 있어 이러면 안돼 우리 행복했잖아 우리 행복할 수 있잖아 나 유성이나 맞아다 싶더라 너는 비행가안 보인다 비행가안 보인다 비행가안 보인다 풀었다 풀었다 풀었다 풀었다 쫄린다 쫄린다 쫄린다 쫄린다 피해 보일로 들어갔어. 깜짝 놀다 쫄았대요. 클 도망가 엄마. 도망가. 우 우리 앞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? 꼭그 밑에를 봐야 돼요? 아이씨. 못 뚫을 못 했네. 너다 못 죽여. 어딜 와 어딜 와 어딜 와 혁박? 맞아주지 근데 그 이상은 없어 왜냐면 나도 혁박 있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가 잘못했어 됐어 됐어 됐어 엄마 5천 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아 우리 거 우리 거아 이건 내거 이건 내거 이건 내거 이건 내거 에이 썹썹 에이 헤이 에이 헤이 하나 정도 줄수 있잖아 아이 집갔다 와 집갔다 피 없어 피 없어 에헤 하나 정도줄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까워 아까워 버렸는데 아, 버려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 살려줄 수 있겠는데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지만 살릴 건 살려야 돼 도구가 야 나도 사람이야 도구 이기기 전에 나도 도구기 이전에 사람이에요. 이런 도구, 도구도 사람이에요. 가지마. 그냥 백 도로 부셔 싸우지 마. 싸울 것 같은데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님, 이게또 전쟁 났어요. 누가 맞았네요 누구니 맞은 사람 고맙다 감동이었다 내유성이 맞아주다니 이런 이런 감동스럽게 오지 말아라 어명이다 오지마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돼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가 정말 있어 사기야 오지마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 밀자, 밀자, 밀자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 세타쿤! 조금만 버텨줘 못 버텼구나 젠장, 망했다 엄마가 버릴 건 버리라고 했어요 오, 씨봐 아이씨 버릴건버리라고 했는데 아! 소린좀 치지 마! 할수 있잖아 어나 슬슬 좀 화나려고 해 그냥 다 같이 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꼭 어? 게임 플레이 해야 돼? 이거 5인 게임이야 다섯 명에서 같은 팀인데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진짜 나도 퇴근 좀 하자 이 게임 40, 37분째야 4 0부 게임을 꼭 해야 돼 진짜 화나게 시리 아 몰라 나 대캡 뽑을거야 3600원 모아서 자 그렇게 게임 플레이하면 나도 게임 플레이 할수 밖에 없어 아뽑피 발원 쪽이야 저 빨리 달려야 돼그 달려가서 시야를 잡아주실 우리 팀원분들은 아무도 없나? 치고 있네 아씨 나오자마자 달려야겠는데? 언니야 그거 궁으로 지금 못 잡잖아요 강타했어 마이 강타했어 마이 강타했어 마이 죽었어? 어. 맞아? 못 갔어 못 갔어 야쟤못 갔어 쟤못 갔어 쟤풀 썼어 풀 썼어 풀쟤 지금 못 갔어 지금 못 갔어 에 죽으라고 먹자마자 뺏겼어 먹자마자 뺏겼어 아니 같이 가자고 같이 가서 의식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엄마, 엄마가 버리건 버리라고 했어. 엄마가 버리건 버리라고 했어. 버려. 버리건 버려야 돼. 아 개인 플레이 좀 하지 마 제발. 바른 버퍼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바른버고 있으면 진짜 그거 있으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이동글 그러니까 먹을 거야 온다 불 돌았다 됐다 그럼 아 치지마 나 진짜 뚝배기 깨고 싶어 제발 저거 칠 시간에 한번더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. 저렇게 생각해서 용핑 찍으면 얼마나 좋아. 와, 진짜. 어, 이기고자 하면 이길 것이고 지고자 하면 질 것이다. 이거 마인드가 어, 그렇으니까. 어? 아 씨발, 저것도. 아, 용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? 네, 지우는 님. 간다. 못 갔어? 어, 저못 갔는데. 주님, 저는 그 디에고님이랑 싸우면 은 같이 싸워드릴 그 마음은 있다만 힘듭니다. 마군이 예, 당했습니다. 예, 예. 아, 나 진짜 대캡 살 거야. 스트레스 받아. 온다, 온다. 일로 온다. 어드 지워줘. 지워줘. 아, 이것도 뭐야. 지워줘. 미드 마가 미드 마가 미드 마가나 미드 갈 거야. 다 비켜. 미드 뚫리는 거? 절대 못 보지 아, 상대 사용이네 그런 부 보니까?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이게 살다살다 40분 게임으로 갈줄 상상도 못했네 난 솔직히 아까 미드 밀렸을 때아 끝났다 싶었다? 그랬으면 안 됐어 네, 그 때, 끝났다 생각을 해서끝나지않는 건가 이 게임 나도 끝내고 싶어 이 전쟁을 근데 끝나지않는걸 어떻게 요 제압되었습니다 저게 억를기가곧 재생성됩니다 아이고야, 죽었다. 시 없어서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, 지금 근데. 뭐야, 마이, 마이. 마이 왜 멈췄어, 마이 움직여. 다 필요 없어. 나 억울을 끌 거야. 오져. 어, 저... 아, 내 어떻게 다시 풋 게임을 하고 있냐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징크스 할수 있어. 징크스 짱! 할수 있어. 있어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이거, 이것 이거 또 깨자. 이거 하나 더 깨자, 하나 더 깨자. 아니 상자 사목적인데 왜 게임을 못 터뜨리는 거야, 우리는 드세요. 상자 센거 알아. 세, 강해, 많이 강해.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난안할수 있어. 난, 난 있어 우리 모두 다할수 있어 소렌치지마 채팅 켜놓을까? 아 켜놨구나 아무 말 안하는 데할수 있잖아 <웃음> 기다려라 1200원 남았다 어나 근데 손에 힘을 하도 줘가지고 손에 힘 들어간다 지금 이게 하나하나해 안되겠다 이것만 안 팔려고 했거든 됐었지 어. 죽는다 아 제발 이거 같이 하면 되잖아 왜 따로따로 따로 가는 건데 뭐 토너먼트 형식도 아니고 저기1대 4로 들어오는데 음~~ 그냥, 조용히 하고 해보자. 할수 있어. 근데 이거 발언 한번더 먹히면 그때부터는 좀 미래가 없을 것 같긴 해. <목소리도> 미대에 왜시열해 줄까? 이번 끝나고 바로 잘 거예요. 음. 제압되었습니다.